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무료 기간이 끝나고 자동결제로 넘어가서 나도 모르게 카드 결제 금액이 많이 나와서 정말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최근에 했었는데요. 어도비 프로그램을 무료로 설치하고 나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무료기간이 끝나고 자동결제가 된 경우 였습니다 한달에 매달 37,400원 이라는 금액이 결제가 됐고요무료 10개월동안 결제가 돼서 총금액이 37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고객센터에 환불 요청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 환불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도비 프로그램을 100% 환불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0% 환불을 받으려면은 결제가 되고 나서 프로그램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야 됩니다. 우선은 네이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도비를 검색하시고 어도비 고객센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하시고 처음에 가입했던 어도비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계정 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 아래로 내리면은 결제된 창이 나옵니다. 인보이스 및 청구내역을 클릭해서 확인합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결제된 금액이 얼마이고 몇월 며칠날 결제가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프로그램이 결제가 된다면 환불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결제 금액을 확인했고요. 환불 요청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맨 하단으로 내리시고요. 어도비 도움말 센터를 들어갑니다. 오른쪽 하단에 말풍선이 있습니다. 말풍선을 클릭하시고요. 예를 눌러주십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고객센터 직원이 문자를 보냅니다. 고객센터 직원에게 환불 요청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어도비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무료 기간이 끝나고 나도 모르게 결제가 됐다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환불 요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